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원자입니다자 오늘은 이제 제가 여기 산에 좀 왔는데요 산에 이렇게 등화장비가 만천곤충방문 사장님께서 이렇게 준비해주셔서 왔습니다 안녕 <웃음> 파이팅 파이팅 아,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밤에 밤늦게까지 기다려서 야간에 곤충들을 등화로 좀 유인해볼건데요 어떤 곤충들이 나올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좀 기다려보고 곤충들을 관찰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등화를 켠지 한 5분 10분 정도 지났는데요. 아직까지 곤충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어 이제 저기 발전기로 등화를 이제 켜는데 이런 걸또 한국에서 하게 될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네요. 자 <웃음> 이제 곤충들이 슬슬 날아와 주는데요. 음... 나방들하고 금줄, 청동, 풍레이가 하나 있습니다. 저에도 이제 한 마리 있고요. 이렇게. 아직까지 많은 개체들이 안 나와주고 있네요. 드디어 이제 사슴벌레들이 날라와주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제 홍다리 사슴벌레 스컷이고요. 좀 소형 개체입니다.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홍다리 사슴벌레 앙컷도 있죠. 자, 이.. 제 다리가 빨간 게 특징입니다. 이 빨간 거 보이시죠? 그리고 이쪽에 이제 강사슴벌레 스컷도 날라와줬어요. 와, 아주 멋집니다. 엄청나게 늘름하죠. 이제 코끼리 귀처럼 생겼다고 해서. 길리 사슴벌레라고도 부르는 그런 사슴벌레입니다. 여기 지금 엄청나게 큰 한우스 왔는데요. 와 손가락만 합니다 진짜. 와 이건 이제 기냥 한우스라고 기냥 완전 기냥 한우스예요. <웃음> 그래가지고 이제 자주 막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마리 딱날라가졌네요 저기 저희가 팀커벨이라고 부르는 긴꼬리 산내다방 긴꼬리 산내다방이 있습니다. 와 아. 저기 지금 걸렸는데요 와 진짜 언제봐도 예쁜 것 같아요 진짜 팅크베이라고 불러줘 저희가 막 군대 가면 엄청나게 붙어있다고 하는 그전설의곤충입니다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등화 채집을 좀 해봤는데요 어 일단 저 강간이 날라오고 주변에 이제 가로등도 좀 있어가지고 다수의 개체 일단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좀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괜찮게 나와줬네요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좀더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